첫수. 아우 첫수. 와, 묵직하죠? 어? 참전갱이, 참정갱이 사장님! 와, 크다. 와 씨. 사이 좋아. 좋아. 와우. 천지를, 봄가비는 와서 탁 잡고, 찍찍한 녀석들은 무조건 천지를 해야 되고. 살짝 오 어, 가다가 좀 묵직하면 살짝 들어보는거예요 이렇게 얘들이 와서 탁 덮친 그런 녀석들이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 덮칠 시간을 좀 줘야돼요 살짝 들어보는거예요 살짝 이만큼만 그래서 묵직하면 좀채보고 너무 일찍 켠거같아 삼촌포 왔습니다 삼촌포 봄 가보증어 왔고 어, 또리장군 또리장군 오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손장님께서 5시까지 오세요 그러셨는데 저희가 한 4시 40분인가 50분인가 왔는데 출발합니다. <웃음> 그러시더라고 5시 이, 이전에 출발하셨어요. 마리아는 30분 전에 가셨어요. <웃음> 아니 5시까지 오라고 하시면 왕왕 이 이제 명부 쓰시고 커피들 한잔하시고 한 5시 반쯤에 출항하실 줄 알았더니 손님들 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출항하셨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로드와 릴좀 알려주세요 로드는 바설낚시마트에 소미더 추가2입니다 전장 173이고 버트블리싱입니다 그리고 릴은 바낙스 아폴로에요 용스 커버리지가 드래금 튜닝 해주는 친구가 튜닝 해줬어요 기어비는 6.8대 1인데 드래금 소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드래금 튜닝이 제일 잘 됐어요 소리가 울산 밴초님 울산에도 가비 선상배들이 나간다고요? 아, 어, 울산도 가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 오호, 바닥이 살짝 찍힌다. 전력 타이밍에 임 완구리 습합니다. 우리 저번 거에 까의 반응이 좋은데. 아들 피곤함 좀 자도 되는데. 피곤함 좀 자도 되는데. 안절요. 아 그러면 벌써부터 멘탈 나가는 신호구나. 아, 뭐라고? 아니야. 멘탈 보고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청사가님 이제 3시간 지났는데 언제 도착하려나 아들아 봉투라니 어? 어? 성태야 너 서, 선장님께서 이거 추천하신다 어 뭔데? 뽕돌 가벼운거 아니 선장님 권고사항이죠 서현호 아연아빠님 저도 이번 14일 광어 대회 때육광인 아들이랑 출장합니다 아유 만클하시길 바랍니다 1등 하세요 화이팅 쳤 와우 쳤수 와, 묵직하죠? 어? 참전기이 참전기행. 사장님. 와, 크다. 와, 씨. 사이 즈 좋아. 와. 야, 씨. 와, 우. 문어만해, 문어만해. 와, 씨. 보이시나요? 대박이야. 오, 알았어. 와, 우 대박. 축구공 축구공 와오 오, 조심해 우리, 우리 아들 손보다 더커 멈춰 아, 아들 저, 저, 저기 저저물좀 내가 트시는게 아닌데? 손맛이 장난이 아니야 민감이 아니면 안 민감해 근데 아빠가 조금 매겼어 상태도 이거 이 해봐 참전기행이 있어 아빠는 채비를 옮겨 쿵 한참있다 쿵 성태가 선수할 줄 알았는데 아이, 아직은 청춘 어라면 안 된다니까 누님은 박성룡님 채비는 단차 얼마나 주셨는지 30 30cm 조금 오버 졌습니다 가지 80 그리고 조금이 참전갱이 참전갱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릴링 하는데 저기야 문어 같아 문어 올라오면서 계속 꾹꾹 박아요 물총 쏘냐고 아 여튼 스타트 딱 끊고 시작하니까 좋네 요 78분밖에 시안 됐는데 우리 아들 잠깐 채비 좀 걷어볼래? 아빠가 임만 대박의 자리를 양보해주려고 하는거야 짜샤 담배피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짜식이 눈치가 야 주인이 정도는 눈치 무작위 빨라야 되는거 아니냐? 거기가 임마 바로 대박의 자리야 짜식아 어우 챔질이 챔질이 멋져 껌좀 씹어본 챔질인데? 참지리, <웃음> 야쌈 잘하냐 짜샤? 근데, 근데 왜 자꾸 눈으로 욕해? 아니, 아빠가 먼저 시비를 부르길래. <웃음> 너한테 배웠어? 시비 거는 거. 인천주님 근데 달봉님 아들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으니. <웃음> 그런 거지, 뭐. 어? 히트! 히트, 히트! 와, 크다! 오, 좋아요. 야 이걸로 해봐 저기... 빼고 아니야 전갱이보다 이게 더 반짝거리네 선태야 자리를 바꿔봐 저거는? 왔어 저기, 어? 쭈꾸미, 쭈꾸미, <웃음>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오 근데 쭈꾸미가 다리를 다따먹혔어 아빠 그참전갱이야잘 타신가 보네요, 박성용님. 잘 타시 뭐예요? 아 자리 타. 자리 타서 무슨 자리 타세요? 우와 제가 아직은 제 아직은 제제자지트레이브라운 갈색이야? 어? 어? 브라운이 미친 갈색이야? 아, <웃음> <웃음> 쌈 잘하냐? 아, 왜? 어, 아, 아까부터 되게, 되게 시비쪄다? <웃음> 아, 나 형님, 참, 형님 때문에 진짜. 맨날 그렇게 꽝만 바르시니까 그냥, 그, 해롭다는 범갑이와 한 마리도 못 잡아버렸더니 그게 놀리려고 그러신 거 아니야? 아, 저렇게 그냥 사람을 좀 믿으시라고요, 형님. 그, 그, 그, 그, 이런 거 구경을 해보셨어? 구, 구경? 어? 한손에다 잡히지도 않네, 그냥. 에이씨. <웃음> 어 이거 할때막문어줄 알았어. 얼음속 꾹, 꾹 계속 그랬어요. 언갑이라고 가만히만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땡긴 놈들도 분명히 있어. 어, 아, 어, 우 큰일 다안 돼! 이거 어, 브라운이야. 브라운이잖아, 이거. 야, 브라운이? 안 돼, 자식아! 야, 이거, 아빠가 올렸으니까 할 말도 없네. <웃음> 에이, 씨. 에이, 터트려 어? 애기만? 아, 애기만 네. 터졌다. 아, 씨. 어, 살았어. 우와. 야, 살았어. 맞지짜식 살았어, 짜식아. 모든 구독자님들. 한번더 올라갈게요. 히트! 자, 두 마리째요. 와 이거 삐삐하셨는데 아, 매길까 말까 했었어자 어? 보셨죠? 어 보셨죠? 자자자자나나나나나죠준셨나 보셨지? 나 배대로 나려가나나나나마리나나나나나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히나나나 갑오징어는 대여섯 마리가 그루그로돼 있어, 항상. 오우, 이야.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리경스 어? 저번 년도외수질 예? 약간 갑오징어 입지로 때 어떤 느낌이야? 어? 갑오징어 입지로 때 어떤 느낌이야? 어? 아우, 씨. 이, 이런 느낌이었어. 어, 이게 뭐 어떤 느낌? 그냥 묵직해, 이번에 잡고 있었어. 헌태야, 너, 너한테 갈 수도 있어. 아, 이거 쭈꾸미인가? 어. 가벼운 것 같은데? 쭈꾸미에요 쭈꾸미. 와, 어, 좋구나, 근데 쭈꾸미가. 네, 아, 아까도 쭈꾸미였었나봐. 다리 하나 떼고 오는데? 어, 어. 요즘에 다리 이렇게 없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터지는 날만 딱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터지더라고. 목소리 또안 들려? 아빠 이길 수 있으려나. 어? 아빠 이게 이승형다 <웃음> 틀렸다고 전해라 쭈꾸미다 어? 가비다 가비야 가비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아들 참전기행 있어라 쭈꾸미에요 쭈꾸미 가비 두마리 쭈꾸미 쭈꾸미 세마리 삼장경이 있어 아들 어우 쭈꾸미 잘 나오네 어우 아, 담배 피다 깜짝 놀랐네 아, 아들 자리 뺏야 <웃음> 쭈꾸미를 자리 뺏어서 산수했다는 거참 너무한 거 아니냐 정태희 아빠 이겨야지 너를 믿는다 아, 틀렸어 나비날다님 왜 틀려요 아직 시간 많은데 아드님 먼저 누나 나 <웃음> 리경스가 아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응원하다 300초 먹었다고요. 생각해, 날씨 예, 날씨는 보시다시피. 바다가 호수 같죠? 제 마음처럼. 아좀 있으면 막 일렁이고, 막질풍노도처럼밴댕이같은 야, 조리때 저쪽, 저쪽을 봐야지 왜 아빠를 쳐다봐. 준이님, 마음이 오급수 호수 같아. <웃음> 아들, 아들 잡라이러 아들. 내내 보겠 예, 네, 아들은. 많이 먹어, 많이 네, 땀땀와 부페네요 부페오 부패. 그러세요 그 에자 여러분 식사하시죠 밥 응. 먹건데 딱한번 잡아야 돼 그렇지 그그 응. 그 각오야 이 녀석아 성태야 응. 성태야 너 이거 안하냐? 나 아까 했어 했어? 응.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어? 또리장군선잖요 <웃음> <웃음> 선장님이 채팅하셨어 달봉이네 아드님 한마리 잡는다해 파이팅 열시 어, 야 낚싯대 부러질 뻔했다 로프있어 로프 하긴 요즘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7500원 하긴 안돼 몇개 없어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로프에 로프. 와씨 뽑았어. 네? 쭈꾸미 잡았어. <웃음> <웃음> 아싸 쭈꾸미 네 마리째. 어, 저뭐 들고 있어. 아빠,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이거, 이거 이거 추 잡고 있어 추. 아, 저 체험학습 그거 내야지. 내야지. 어. 체험학습용이야. 와 진짜 멋있게 나왔는데 이건 조작사진이라는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 아빠가 잡은거다 알겠어 이렇게 큰 조개의 쪽에... 어? 이거 낙지아니야? 어? 아, 아 살려주세요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살려드리, 살려줘 살려어 얘기해 이거 쭈꾸미 알있어서 이거 살려줄게요 응자 음. <웃음> 쭈꾸미 네마리 갑오징어 두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을 조개껍질에 붙였어 근데 상태가 먼저 딱 보고 아 아빠 이거 살려주자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럼 어? 감기는건가? 와, 크다! 아, 파란색이다. 어. 어, 그렇지, 우리 아들. 그게 모두 편집장인 덕분이야. 공부하라고 낚시 한번 해준. 뺑덕어 몸. 어? 꽝 친데 재밌다고? 뭐야? 아, 학교 안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이, 아빠가 또 눈치가 없었네. 구천사누님, 성태 한 마리 잡으면 밥 먹으러 갈라 했더니 굶게 생겼다. <웃음> 와, 큰일 났다, 성태. 리영스님, 성태야, 아빠 즐거워. 은영님, 성태 아들 힘내라. 성태야, 다들 니 응원하신다, 아직도.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다, 성태야, 화이팅! 어, 좋아. 이제서 털어놓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예지몽을 잘 꿨어요. 근데, 어, 정말 뭐, 잘 들어맞는 그런 예지몽을 잘 꿨는데, 이제, 마흔 넘어가니까 그런 예지몽을 안 꾸게 되더라고. 근데 이 녀석이 예지몽을 잘꿨요 저희 그 격포 넘버원 갔을 때, 쿨로 터질 때, 그, 낚시가 다 끝나니까 아빠 내가 어제 차에서 꿈을 꿨는데 그.. 낚시 그건 아니고 바다에 탔는데 물속에서 귀신이 막 나왔어 그고야 <웃음> 인마 그게 완전 초대박 꿈이지 진짜 아빠한테 했으면 아빠 더큰거 잡았을 텐데 했는데 사실 그 예지몽을 꿨고 그 새벽에 도착했잖아요 제가 낚싯대를 여기 여기 꽂아놨는데 이 녀석이 깼어 차문 닫는 소리 그러더니 아빠 오, 우리 내일 꽝안칠것 같아. 우리 그큰건 아닌데 되게 많이 잡았어. 그러더니 또 잠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 야, 대단하다. 너 예지몽 잘 봤는데" 그랬더니 제가 여섯 마리를 잡았네. 그래놓고 꿈을 저한테 얘기한 상태로 손가락 빠지더라고요. <웃음> 차돌 짬뽕은 휴게소에 없어요. 어. 어이 감사드리아이거좀 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드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혼태야 손좀 올려봐 오오 음.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대갑이 대갑이 진짜 오늘 전총2 수밖에 안 나왔어요 2 1 수? 합니다내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대단히 고생들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서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고생되었습니다. 어, 저는 저기 들어갈 테니까 장비 좀 챙기고 하세요. 여리 여자어저뭐 열심히 한건 제가 증명할 거니까 뭐 빵칠 때도 많, 많죠? 범갑이 아직은 초보야 해서 자 귀엽게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들 이꽝칠 어, 때도 있는거지 뭘? 어, 아빠 맛있는거 사줄게 어 맛있는거 먹자 와 진짜 크다 어? 어? 어어올라가어나 사진 찍고 어 이거 이거 사진 찍어 왜? 아 애, 애기 걸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아니 애기 손으로 잡사왔도오 괜찮겠어?